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요 제발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어저께 챔스를 했었잖아요 오늘 새벽 4시다 음. 오늘 새벽 4시에 챔스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맨스티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어그두팀 한번 볼게요 일단 맨스티부터 먼저 좀 볼게요 맨체스터 3 근데 가격 변동이나 이런게 전혀 없는데? 뭐 생각보다 뭔가 막 진짜 매물 터진다 하는 그런게 별로 와 덕배는 덕배다 하는 그런게 전혀 안보이는데 당시에 바로 이렇게 터져서 그런가? 지금은 어 오후 9시 45분 그러니까 새벽 4시로부터 거의 한 15시간이 지났겠는데 17시간이구나 15시간이 아니라 어. 17시간이 지났는데, 지금 현재는, 어, 메모리 막 터진다라는 지형은 전혀 없네요. 벌써 사그라들었네. 한순간이야, 확실히. 다 보고 있으면은. 음. 왜다 꼬꾸러지냐. 고메스에는 엄청나게 올랐네. 오르테가, 애들은 모르겠고. 하여튼 뭐, 밑으로는 그다지, 와. 와. 이런 애들은 좀 올랐다 워커나 이런 수비수 애들은 좀 많이 올랐고 생각보다 좀 올랐고 공격 애들은 그나마 변동이 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레알마드리드 레알마드리드도 그다지 어막 그렇게 올랐다라는 느낌이 그다지 없네요 어 그리고 이번에 모드리치 안 나왔지 않았나요? 모드리치 일단 이렇게 음 무승부라서, 진짜 상승폭이 별로 없네. 제또 축자랄 친구가 있는데, 어 여기, 티보 크로토안, 크로토만은 확실하게 모른다. 음. 축자랄 친구가 있는데, 레알 마드리드는 홍구장이면 진짜 잘한다. 라고 들었는데, 그래도 그 친구는 레알 마드리드고, 저는 맨시티가 이길 거다. 요즘 폼이 좋기 때문에, 맨시티가 이긴다. 라고 생각했지만은, 둘다 무승부. 음. 여기 끝이 났는데, 그래서 일단 제일 생각이 좀 많이 든 게, 이, 이적 시장. 이 상승폭이 좀, 하락은 없을 것 같고 상승폭이 되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, 어, 근데 생각 외로 리디거가심면는제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, 22. 음. 그렇고 뭐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, 와, 다 떨어졌네? 진심으로. 밀리탕도 그렇고. 맨스티는 수비수들이 좀 많이 오른 반면에 여기는 수비수들이 좀 많이 뭐 변동이 없거나 아니면 좀 많이 떨어지던가 그렇네요 에덴 아자르 아 아자르는 좀몰랐다루닌그 다음에 뭐세바이오스 같은 뭐 이런 선수들도 그다지 확실한 무슨부기 때문에 음, 별로 이렇게 상상폭이 많이 없네요 오케이 이건 여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고 I'm here only because your stare won't ever let me go